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에서 벗어나서 무언가 다른 걸 하고자 한다면 이 잠재력을 끄집어 내가지고 성공시킬 이유가 생긴 건데 안녕하세요 글리쌤 작가 이종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평생 마주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들 중에 한 가지가 이 잠재력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잠재력을 어떤 계기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예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능력임에도 이거 발현되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나한테 숨어 있는 재능 노력을 끄집어 내기 위해서 단한 가지가 필요해요 저는 이걸 투자로 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내가 공무원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걸 불합격을 한 겁니다 일단은 외부적으로 볼 때는 그냥 불합격자가 돼요. 내 생각과는 상관없이 외부자가 볼 때는 일단 실패자가 돼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그대로 머물러 버리면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관점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동조하게 되는 꼴이에요. 그런데 내가 자 다른 방향으로 선회를 해가지고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과를 내게 됐단 말이에요. 이것 자체로 내가 투자를 한 거예요. 내 안에 내재되어 있어도 나한테만 집중한다고 해서 이 잠재력이 바로 발동되지가 않아요. 내가 회사원이에요 하루하루 일하는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생계형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열심히 일만 하면 어떤 잠재력이 발동되지 않을까 벗어나고 싶은데 그 방향에서만 계속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절대 잠재력이 발동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다독이고 어르고 축혀 세운다고 해서 절대 발동하지 않고 외부 자극이 있을 때 잠재력이 조금씩 조금씩 고개를 듭니다 직장생활할 때 집, 회사, 집, 회사만 왔다갔다 몇 년간을 어, 이어오다 보니까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외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글도 쓰고 아, 표현도 하고 콘텐츠도 만들면서 처음에는 글쓰기 이런 것들이 전혀 나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이제 투자를 했어요. 책도 읽고 글쓰기도 하고 그럼 내가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계속 연결돼서 나간단 말이에요. 알라딘에 나오는 램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비비면서 계속 언젠가는 나를 알아주겠지. 언젠가는 내 잠재력이 발동되겠지. 이렇게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에서 완전히 반대되거나 다른 일에 투자를 할때내 잠재력이 자극을 받기 시작해요. 나도 모르는 잠재력이 반응을 해요. 어 이거 얘가 지금 무언가를 막 하려고 하네? 뭔가 다른 노력을 하려고 하네? 그럼 내가 여기에 반응을 보여 보자. 자, 그런데 외부 자극 없이 계속 똑같은 행동, 똑같은 생각만 하다 보면 잠재력과 나는 별개로 그냥 움직여버려요. 잠재력은 잠재력대로 그냥 안에서 조용히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자, 나랑 뭐가 맞아버릴지 자, 예단 할 필요도 없고 예단 할 수도 없다. 원래라는 게 없어요. 자, 처음부터라는 말이 없어요. 처음부터 저 사람은 뭐야? 처음부터 저 사람은 저렇게 배우면서 습득을 하면서 어떤 경지에 올라가게 돼요. 남이 쌓아 올린 것들은 굉장히 이제 커보이다 보니까 원래부터 저 직업을 갖고 있었겠지 어, 경력을 갖고 있었겠지 어떤 잠재력이 발현이 돼 가지고 그게 마저 떨어져 가지고 그 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도전하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투자를 해야 돼요 투자를 한 다음에 그 가치를 뽑아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거로만 승부를 하기 어렵다면 외부의 것을 끌어들여 가지고 내 잠재력이 반응하는지 잠재력이 반응을 하면 이때다 싶어서 폭발을 한번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